핑키야. 야, 괜찮다. 여기서부터. 음. 좋은데? 저희는 지금 강화도 카트라이더인 루즈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하늘아래 펜션 주인 아저씨께서 픽업 해주시는 중입니다 야, 우리가 타고 가는 것도 픽업인가? 와우 빅타운 빅타운이야? 빅타운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고루지 우리 몇회 탈거야? 그는 저희는 2회를 탈 겁니다 여기 플러스 곤돌라이 회. 곤돌라가 뭐예요? 베킬라 곤돌라는 저겁니다 그 리프트 레프트인가? <웃음> 라이트인가? 그겁니다 아박한 맞아 1 1개월할거로이 네 새끼야 눈치있게 24개월 할부로 했어야지 네, 네. 비예보가 있으니까 빨리. 뭐, 어 뭐야 비예보가 있다고? 비오서 타면 진짜 완전 비올라? 지금 비올라 그래 비올라? 혹시 비올라고? 근데 여기 공주가 아니라 인천이잖아 비올레타 아님? 헬멧이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야 너는 특대야 너 특대인가? 너 특대 써야돼 야 나만 안대면 어떡해? 야, 얘만 대두임 응? 영준이가 나와야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금 어? 음.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다 무리야, 다 무리야. 지금 현재 지훈이가 정복돼서 파킹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사실 예. 촬영하면 촬안 되는데 응난할 거야? 이게 저 달아서 촬영하는 걸 샀는데 헬멧을 사는 걸 사야 된대요 그래서 저 지금 촬영을 못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속도는 진짜 개빠릅니다 이거 자기가 운전만 잘하면 진짜 50km까지 갑니다 빨리 와! 빨리 와! 한참출발해시다 양서야 놀아줘 어잉? 왜 응. 응? 아, 트름을 해너 양치 아손좀와손아 물어볼래? 물어 어잉? 상큼하게 물어볼래? 아아 오우 야 <웃음> 여기 진짜 물어 너 마늘 먹었니? 마늘 먹음 야 우리 가야돼 너 여기 있어야 돼 어디가 왜 우리 길 따라오는거야 야문다니까 길안내는 게 뭐야 아 우리 길라잡이야 아, 너? 너? 에 어, 너무 아니야? 귀여운데 여기 아니야? <웃음> 우리처럼 이렇게 길 많은 사람 길 잃은 사람 많았던 거야. 뭐잘 먹는 건줄 알아 뭐. 백구야. 애야 너털어가 다시 가. 백구 일로. 어. 야, <웃음> 맹정원. 갈게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너, 갈 너한테 말아, 너한테 하지만 너갈 길이 말아서 너한테 허비할 시간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길을 잃었 길을 잃었다. <웃음> <웃음> 우리 갈게 너 가야 돼 이제 야너 집에서 멀어졌어 아. 아. 음. 야얘 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여기 길에 다알겠지얘얘다 알아, 알아. 그지? 아 너무 귀엽다 근데 가라 아니야 지금 오줌 찼네 아, 돼. 뒤돌아보면 안돼 가자 뒤돌아보지 말자 어, 뒤돌아보면 안돼 돌아보지 말고 돌아라또 나를 찾지 말고 돌아보라 나만하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너를 사랑해. 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안너아이 올라 너올수 있어? 배고픈가? 척도 올라 응? 어? <웃음> <웃음> 우리가 보올라면 뭐 올려줄게 야일로 내가 개띄거든 <웃음> 내가 개들이박사요아너 개띠고 사? 야 몸통 잡고 올려야 된다 아 그냥 내가 올려줄까? 그렇지 그렇지 오 나이스 그래 가 이제 <웃음> 내가 개들이박사요다리다 하깽 안녕 오늘도 혼자 집에 가는 영사씨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모든 일정을 마친 가운데 비가 갑자기 또 쏟아지는 바람에 쏟아지는 바람에 날아가겠습니다 아안먹어 되네 씨 여기 낚시 타니까 낚시에서 바... 먹는 거 아니야? 너네 우산 안 쓰냐? 내가도 아, 아, 아, 아, 아 여기 들어가자 버스 정류장. 야 이거 왔어, 가자아 다행히 버스 정류장에 우산이 있네요. 우산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파라솔이 있네. 파라솔만 액티비티네 야 영둥이 구독! 야야 맛있게 먹어야지 와. 와. 와. 와. 마중규 씨네 팬이에요 마중규 씨 당황하지 말고 잘 들어요 지금 코피 나오고 있어요 <웃음> 어디에요? 여기에요? 영상으로에요?